g o o 눈뜨자마자 먹는 거물한 컵이랑 와 목소리미 이래 이거 유산균 먹습니다 엄마야 언니 물 먹어야 돼어 진저물 아니야 진저 것도 줄게 언니 먹어 아침, 아침부터 이렇게 애교가 좋아. 진짜 밥 좀? 밥 좀? 밥 줘요? 알았어, 줄게. 아침마다 이렇게 새 걸로 교체해준 다음에 다시 퍼줍니다. 발라당.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진짜 나 아침만 되면 기분 너무 좋아. 발라당. 달달달달달달 <웃음> 진짜 웃긴게 오피스를 만든다고 저기 저렇게 자리도 만들어 놓고 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앉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편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앉아서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하려고 이렇게 아이패드까지 샀으면서 다이어리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해요 캘린더로 이렇게 직접 쓰고 원래 아침 잘안 먹지만 운동 갈라고요 고구마랑 메일도요 안단거전안단거 좋아요 오수재 변호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최제이예요. 가이가 폐강될 것 같은데? 사주명이면강이라던데오수제요키골게 있어가지고 계속 운동을 못 가다가 방금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른 운동을 가겠습니다. 저는 보통 운동 갈때 선크림만 바르고 가요. 알리 크로노 뷰티 젤 요거를 바르고 갈 건데 이거 되게 패키지가 신기하다요? 이렇게 막 꾸겨져요 이렇게 말랑말랑해 물 따고 하기 애매하고 그렇다고 절대 뻑뻑하지도 않은 딱 요런 질감인데 선케어 브랜드 알리에서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원래 알리 제품이 자외선 차단이 진짜 세잖아요 근데 얘는 피부 표현도 엄청 엄청 예쁘게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로션같이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약간 선크림 바르면 이렇게 옷이나 막 어디에 닿으면 여기 막 이렇게 하얗게 묻어남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운동하면서 그런 거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기구에 제그 선크림이 묻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거 안 묻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아까 진짜 너무 추천해가지고 얼굴 찍으려고 하는데 얼굴 도저히 못 찍겠는 거예요. 이제 운동하고 오면 붓기도 좀 빠져서 보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운동갈 때요 그 헤드셋 진짜 엄청 잘 끼고 있거든요. 진짜 필수템이에요 필수템 진짜 에어팟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 좋아요 뺐딱뺐딱하고 그냥 포켓 없이 놓게 걸면 돼가지고 운동할 때 진짜 최고 이 운동하러 가는 게 저의 외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실외 달리기 찍어놓고 봐요 뛰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진짜 이상한데? <웃음> stand to be my favorite regret. and all through the 이거는 진저가 새로 산 캔인데 엄청 잘 먹어요. 깨 먹자. 이게 바로 이렇 민수 보고 싶다는 사람. 나도 보고 싶어. 진짜 고마워요. 다섯 시쯤 우리 방에 혼자 서 수영할 수 있어? 왜요? 아빠도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엄청 열심히 먹는 영양제 그리고 운동 갔다 오니까 화장품 시킨 게 와가지고 다 영상에서 쓸 거라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컨텐츠 만드는 것도 저의 그런 엔잡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이렇게 택배를 까는 것도 일이랍니다 진짜 모든 유튜버들이 요즘 이걸로 파운데이션 바르시는 것 같아서 음. 완전 완전 얇게 발리네 그리고 팔레트는 이거 두 개를 샀어요 제가 넘넘 좋아하는 유튜버분이 라이버 커머스 이거 하시는 거고 너무 예뻐서 똑같이 샀고 이것도 솔직히 이런 컬러 조합의 팔레트 진짜 진짜 너무 많지만 그래도 컬러도 진짜 다양하고 쉐딩이나 아이브로우로 쓸 컬러도 많아서 이것도 샀어요 확실히 딱따 아멜리도 와야 되는데 음. 이게 되게 구성이 괜찮은 게 비슷한 톤의 컬러들이 여러 개 있는데 펄 버전? 무펄 버전? 이래가지고 립이랑 치크랑 펜슬도 구매를 했는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쿨톤인가 봐요. <웃음> 피 틴트 글래스 4번 겨쿨 완전 추천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사봤습니다. 이거는 뒤트임 라이너 이렇게 로지한 요런 펜슬인데 언더 그려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거든요. 요즘은 또 아이라인 딱 이런 느낌 아니고 라인 같은 부분을 붉은기로 흐리는 그런 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까본 것들은 대체로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일을 해야겠어요. 외주 먼저 치고 제거 하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외주도 겹쳐있어가지고 나는 할수 있다. 근데 진짜 너무 못생긴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브이로그 보면 은다 엄청 예쁘게 집에서 하고 계시던데 저는 진짜 이러고 있거든요? 나만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전화 중국어 해야 되는 날이에요. 또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별로 예쁘진 않지만 저의 고양이 애착 남녀여가지고. 메이, 영 니하오. 허영 최근 最近这几天是中国高考的日子，在韩国高考是什么时候？十一月。对，在中国在韩国那个毕业的日期不一样。嗯，对，你那个时候考大学是自己很喜欢的大学吗？理想的大学吗？ <笑> 嗯还不错不是很好的可是我的大学在首尔所以我觉得还可以嗯很好高考的时候都有很大家很紧张嗯你大学的时候选择什么专业 지금 갑자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셀프 데이를 촬영을 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됐어요 예쁘지 않나요? 다른 쪽도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돈 아끼는 것도 대박인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처음 이렇게 깔별로 쟁이고 이런 게 조금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이곳만 넘어가면 10배로 50배로 돈 아낄 수 있거든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이런 시럽 네일 하얀 색깔 사가지고 한번 바르고 클리어젤 튜브 타입으로 짜는 거 이거 그냥 가로 길게 이렇게 짜주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쉽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해볼 거예요. 짠 완전 예쁘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양쪽 다 합치면 이런 이런 느낌? 어이구 어이구 이구저 자는 방에 딱한 5시? 6시 되면 이렇게 예쁘게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이 시간에는 꼭 책을 읽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왜냐면 딱 그때 이 무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진저도 지금 놀아줘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책 조금 읽다가 일을 다시 하면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진저는 진짜 진저. 또 이렇게 귀여워 진짜 재밌어? 근데 진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따로 있어요 이불 놀이 이불 놀이 제일 좋아해요 <웃음> 진짜 언니한테 오세요 일로 오세요 지금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빨리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시켜먹었던 비건 베이커리 참메크럼블이거든요 남아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편집을 할 건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옥수수 크럼블은 어제 다 먹었는데 여기 조금 남았거든요? 진짜 너무 퐁신퐁신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우리 신전은 정해진 그런 최애 플레이스 이런 거 없고 그냥 항상 내 곁에 <웃음> 내가 일하는 곳 뒤에 항상 이러고 있어. 그렇지 너무 착한 고양이지? 언니 말잘 듣고. 빠딩! 이렇게 있는 고양이가 누구지? 어떤 고양이가 이렇게 좌식 생활을 하냐? 좀만 기다려. 언니 빨리 퇴근할게. 너무 졸려서 빨리 씻고 절준미를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요즘 한 일주일에 두 번은 요거 휴네이지 듀얼 스피 스파 이거 쓰거든요. 이 자몽 결팩은 벌써 두개쯤인데 이거는 거의 데일리로 쓰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 비더스킨 클렌징폼 짜가지고 한요 정도만 짜도 돼요. 거품이 진짜 잘 나왔고 여기 요 버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클렌징 해주면 됩니다. 이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진짜 모공을 완전 스케일링하듯이 꼼꼼하게 다 비워주거든요 이 모도 진짜 완전 초미세모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자극 하나도 안 되고 약간 습박해야 하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코에 아주 웃길네 코에 블랙헤드가 쌓일 그렇게 틈을 안 줘가지고 이 루틴 진짜 완전 좋습니다 진짜 완전 뽀득뽀득 보이시나요? 완전 딥클렌징 느거그 다음엔 요 젠틀 디포어 클렌저 이거 모공팩이거든요? 좀 특이한 게물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한이 정도? 이렇게 눈가를 피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게 무공 속에 남아있는 그런 노폐물들을 진짜 순한데 엄청 한 방에 다 날려주는 그런 팩이라서 이것도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해주면 좋거든요? 좋은 게딱한일분만 있으면 돼가지고 끝! 클렌징 끝입니다. 허! 퍼플링! <웃음> 완전 뽀덕뽀덕 저 모공 진짜 진짜 많이 추동 들지 않았나요? 토너는 이거 넘버즈인 3번 토너 이거 진짜 유명하다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엄청 진짜 좋더라고요 수분광이 진짜 이거 하나 발랐다고 지금 살것 같아 앰플은 요 랑벨 울트라 리프팅 앰플 역시 밤에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탄력, 막 수분, 이런 집중 케어 다할수 있는 앰플이라서 근데 또 되게 가벼워요 신기하게 우리 넣은 제품들은 좀 약간 제형이 이렇게 가벼운 게 많은 것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제형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왜냐면은 이런 탄력 앰플은 저는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거우면 끈적거려가지고 여러 번 바르면 때처럼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게 좋아요 와 근데 나 뭐했다고 이렇게 피곤하지 괄사도 하고 자야 되는데 저는 맨날 이렇게 하고 여기 바르거든요 이 팔자주름 생기지 말라고 좀 쫀쫀해졌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괄사가 진짜 많거든요? 맨날 맨날 쓰는 것만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거는 진짜 유명한 기본형 괄사 이거 진짜 싸고 여기 쓸기도 좋고 여기 쓸기도 좋고 여기 쇄골, 뭐 여기 목뭐 이렇게 하기도 좋고 근데 좀이끄안 이렇게 빠져나와서 좀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 힘은 이게 진짜 세거든요 이보타닉뭐 괄사? 근데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라인을 조지기는 좋은데 턱쪽 쉐입이 좀 애매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바이에콤 괄사가 제 손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얘가 이런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웃음> 어쨌 때려도 될것 같아. <웃음> 이렇게 힘줘서 빡빡빡 긁어버릴 수 있어서 크림은 이 보타닉킬 뭐 괄사하라고 만든 이 크림 이거 좀 리치해서 얼굴에는 진짜 얇게 바르고 이턱 쪽이랑 목 쪽에 좀 듬뿍 발라서 발사로 이렇게 젖어주는 거죠. 이렇게 긁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해 저는 여기 턱라인이랑 여기 이목 이쪽 진짜 많이 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붓기도 잘 빠지고 턱선도 좀 날카로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확실히 달라가지고 진짜 리프팅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이트 케어 끝입니다 아, 너무 못생겼어 빨리 사라질게요 이제 로와 언니랑 그래. 잡아